저가 안주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안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입니다 우선 제가 이 가게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늘 배우는 점이 있고 20년 가까이 단골이 되면서 이 사장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 최근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것같아서예요이 가게가 뭐 성공의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라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장사의 노하우라든지 장사의 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게의 특성은 손님층이 좀 다양해요 보통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뭐 주력 손님층이 있기 마련인데 이 집은 그게 없어요 초저녁 시간에는 40대에서 60대 손님들이 줄을 이루고요 밤 11시 정도가 넘어가면 그분들은 아예 없어지고 20대 애들이 자리를 꽉꽉 채우는 그런 가게예요 식사를 파는 곳은 아니고 일반 술집인데 뭐 가게가 오래됐다 보니까 뭐 외관이 정말 좋다거나 아니면 내부가 삐까뻔쩍해서 인테리어가 감성이 묻어난다거나 하는 건 사실 전혀 없어요 대신에 깔끔해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번 거쳤는데 뭐 거하게 이렇게 바꾼 건 아니라 좌식반 입식반으로 돼 있던 내부를 다 입식으로 그렇게 바꾼 공사였어요 서빙이 좀더 편리해진 거죠 치울 때도 좀더 편하고요 테이블은 10개가 채 되질 않는데 새벽에는 거의 만석이에요 이건 뭐 주말 평일 할것 없이 대부분 그렇게 만석이 되곤 해요 그런데 만석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을 하세요 가끔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눈에 보이기도 한데 보통은 혼자서 다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1인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님 테이블이 대여서 테이블만 동시에 들어와도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넉넉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주머니는 그 많은 안주를 혼자서 다 쳐내시더라고요. 안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죄다 만원 이하인 안주들밖에 없어요. 최근에 물가상승으로 조금 안주 가격이 오른 게 있는데, 뭐, 오징어 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오징어는 가격이 좀 올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제가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오징어 볶음을 주문을 하는데 가격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아무리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요 저렴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건 여전하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테이블이 10개 미만이지만 주인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여기 오는 손님들이 죄다 단골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셀프로 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술도 직접 꺼내 먹고 뭐 컵이나 앞접시 이런 것도 직접 세팅해서 어 먹고 있어요 초저녁에도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서빙 해줄 때까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보면은 뭐 직접 술도 꺼내 가고 뭐 앞접시 라든지 물 이런 것도 다들 직접 가져다 드시더라고요 셀프라고 굳이 뭐 적어 놓거나 뭐 아주머니가 셀프라서 직접 가져다 드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리게 된경우예요 장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세팅이라도 셀프로 손님들이 가져다 주면은 한결 손이 덜 가는 거는 맞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뭐 초저녁에는 40대에서 60대 그리고 새벽 시간에는 20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건 아니고 새벽 시간에 갈곳 없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오면서 그 가게에 만석이 항상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은 거의 젊은이들의 성지예요 성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약간 엄마 같다 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좀 오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뭐 젊은 친구들이 오면 주인 아주머니를 뭐 이모나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들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엄마 여기 뭐 주세요 엄마 저 배고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엄마라고 불러 보진 못했어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되어도 찾는 손님이 있고 저처럼 20년이 되어도 그 가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술집을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마치고 그 가게를 많이 찾아요 요즘 프랜차이즈는 원팩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팩 시스템에서 나오는 맛과 그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볶아내는 오징어볶음, 그리고 구워내는 감자전, 파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영업을 마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안주거리를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종종 같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그곳에서 만날 때마다 아이곳은 정말 요식업 사장님들의 성지이기도 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몸만 힘들고 남는 건 별로 없을 거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 월세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금액만 해도 상당하죠 이미 자녀들도 다 결혼을 시키고 손자도 보셨어요 손자 사진들도 이렇게 손녀딸 사진 손자 사진도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거든요 굳이 돈을 벌지 않아도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데 왜이 일을 계속 놓지 못하고 하고 계시냐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냥 손님을 만나는 게 재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삶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막걸리를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이 집이에요 그때 몇 가지 질문도 드리고 이야기도 주고 받았는데 정말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20년에 봤던 그 사장님 얼굴하고 또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는 지금 사장님 얼굴이 하나도 늙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아마 즐겁게 일하시는 부분 때문에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착각 아닌 착각 이런 가게에는 지역마다 다 하나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게들의 특징이 처음부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장사가 계속 잘 되면서 이렇게 커왔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컨셉이 생기고 그 사장님의 성품이라든지 인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아우라 그런 것들로 가게의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계속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병원에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쓰이긴 해요 그리고 안주값을 조금 올리라고도 제가 갈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찾는 학생들 그리고 단골들 때문에 뭐 올리기가 조금 힘들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익률도 따지고 뭐 마진 구조를 개선을 해야 뭐 살아남는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손익계산을 철둘철미하게 해야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이 힘든 외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올리는 그런 가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손익 계산이나 뭐 마진율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장님은 이 사장님만의 방식대로 장사를 꽤 오래 하시고 성공도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분명 많겠지만 이 사장님의 처음 마음가짐이 아직까지도 유지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제 머리를 항상 이렇게 꽝꽝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기에는 꽤 힘들거든요 이 사장님도 힘든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셨을 테고 지금은 쌓아온 내공과 노하우가 지금의 이 사장님을 만든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알진 못하니까 그저 뭐 존경스러울 따름이죠 제가 술을 최근에 안 마시다 보니까 이 가게에 안 간지 꽤 오래됐는데 와이프도 이 가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주로만 배를 채울 정도로 이 가게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랑도 자주 갔었는데 어쨌든 술집에 배 채우러 가기 쉽지 않은데 제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사장님의 건강이 조금 걱정돼서 이제는 휴일도 좀 챙기고 근무 시간도 좀 줄여서 체력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